어 조명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 입질한다. 어 인트로 찍으려고 하는데 입질 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근데 입질이 시원하게 오네. 저기 저기 봐봐 입질오지. 입질이야? 어 입질오잖아. 여기 보리멸 있다고 하시던데 보리멸인가? 자 왼쪽 거는. 근투를 했고 하나는 오른쪽 거는 좀좀 좀 쳤습니다 바늘을 제가 세이코 16호 그리고 감성돔 6호 바늘 목줄이 4호 이렇게 해서 던졌거든요 근데 입질이 계속 옵니다 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제도에 왔습니다 오늘이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오뭐 입질이 활발하게 오네 거제도에 온 이유가 있는데 홍보영상 광고죠 선사의 홍보 바다친구라는 선사입니다 내일 12월 8일 이때 첨돔 타이라바라는 걸 해요 제가 내일 받을 혜택은 일단 선비는 무료입니다 타이라바 타이라바도 지원해 주신대요 장비도 그냥 몸만 와라 하셔가지고 그 배를 좀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어 대놓고 찍을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몇번 통화를 해보고 저도 좀 통화를 해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람이 저희가 타면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선상낚시를 하면 저의 경험담을 그냥 제음대로 제가 선상낚시하는 그 경험 그거대로 찍는데 있는 그대로 영상에 담게 되니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장님께서 뭐 배질하시는 거라든지 줄 잡아주시는 거어 서해고원 선사들은 분명 어 서비스 산업입니다 조업이 아니고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비교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산장님께서 딱 한마디 하셔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고칠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고치겠습니다 그냥 그 편하게 대답하셨든 진심으로 대답하셨든 간에 그 말씀 한마디로 그런 취지로 왔습니다 2시반 낮에 그때쯤 도착했는데 이 정도까지 물이 차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만조가 지금 시간이 9시 밤 9시 한 45분쯤 됐는데 만조가 8시 40분이었습니다 네, 그 초날물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물 들어왔을 때 원투를 던져봤는데 입질은 꾸준히 있어요 거제도는 낮에는 영상 3도 4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밤 되니까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좀 잦아 드니까 원투라도 던져보게 되네요 하나도 못 참으세요? 예, 아 입질은 그래도 오니까 재미는 있네요 아 그냥 며탑 그래도 이아 봐야 되는데 큰일안 <웃음> 잡히면 어쩔 수 없죠 이미 입질은 여러 차례 받았고 음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 저기 멀리 보이는 거제대학교. 그 아래쪽 펜션 앞이에요. 마당인데. 지금 만조가 20시 40분이었는데, 그 초날물 채비 준비하고, 운전하고, 오냐고좀 피곤해가지고 떨어져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채비 준비하고, 저녁 먹고, 이런 시간이 밀려서 9시가 넘어서 나왔어요. 지금이 9시 45분, 50분쯤 됐을 건데, 그때쯤 나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펜션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보리멸 뭐 이런 거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는 붕장어 뭐 이런 거좀 나오고 촬영차 온 건데 그 첫날이니까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펜션 앞에 턱까지 물이 차 있길래 그냥 던져봅니다 입질들이 있었는데 제가 챔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보리멸이라고 하면 은글어요 호킹이 돼 있으려나 빨리 오는 것도 훅 들어올 텐데 묵직한 감도 없네요 싹이서 오는데 요 녀석은 조금 쳤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추장파친 건 아니고. 그냥, 그라운드 캐스팅? 기본 V2로 해가지고. 그냥 좀 쳤습니다. 없네요. 에이, 자식이 미끼만 먹었네. 오후 엄청 추워요. 장난 아닙니다. 여기, 근투친 거는, 목줄을 좀 길게 해서 흰 돌에 얘를 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얘는 채비가 1m 20짜리인데 혹시나 해서 좀 길게 와, 만들어 와봤어요 그리고 이 바늘을 이 팔자매드미니까 끝까지 거의 한 10cm 이 정도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지고 목줄을 대략 한 60-70cm 정도를 했어요 이 옆에 던진 녀석은 그 녀석으로 근투를 쳤습니다 둘다입질은 받았는데 제가 여기에 온 목적 짧게 담는 동안에 입질이 여러 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수초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웬만하면 주둥이라든지 좀 길게 이렇게 끼워서 그냥 던지고 싶었는데, 수초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목줄 끝까지. 지렁이가 쫙 작아가지고, 겨울엔 좀 작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목줄 끝까지 했습니다. 와값프 0.8인데 이걸 언제 왜 이, 어떤 이유로 감안하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감겨있는 거이오 얇다 고는데꽤 멀리 나간 것 같은데 스프레스 얼마 풀리지 않네 조금 옆에 놓고 자먼저주스려주고 미끼 갈았습니다 지난번에 오 내리자마자 바로 입주로 입술 오네요 입질이 시원한거 보니까 보리멸 아니면 망두거? 남의 그게 뭐죠? 동갈망두인가 작년에 척부방파제에서 해봤던 잡 아, 뭐야? 민반을이네 후두둑이 아무것도 없어 아이 그냥 내버려둘 걸 그랬나? 살짝 밀링하니까 후두둑도 하길래 그냥 바로 침질했는데 잎들이 작은가보다 바늘을 바꿔야되나? 보리열인가자 지렁이 상태는 한번더 던질 수 있습니다 귀걸이 만족스러운데 밤에 뭐 저정도 수심도 같아요자 어차피 근투하는 녀석은 빨간 오징어? 지난번에 껌먹어서 썼던 그거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오! 또 쳐! 내리, 던지자마자 뻘밭.. 모래밭인가? 남무의 뻘밭이 아닐테고 호호, 이 입질하는 거 보이시나요? 잡아 봐야 알겠어, 뭔지. 아, 얘는. 자, 아 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밑줄을 감을 때 대충 감아놨더니 지금 던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미리. 가까이 쳐도. 뭐야 수초였네. 자 옆에가 계속 있더하죠 아니 근데 이릴이안 좋아가지고 잡아도 제압이 될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 어 저거. 그냥 멀리 안 치고 툭 한번 쳐볼게. 아니요. <웃음> 얘는 세게 치면 안 돼. 밀려. 너무, 너무 저게 미쳤다. 아, 참. 뭐 돈지면 입질은 금방 와고림나이 때문에 고림나이다뜯어먹고 있는게 있니고 입이 작으면 바늘을 바꿔야지 텐션 유지 잘됐나 봐. 피아노 소리 나는거 보니까 피아노 소리가 어디가 안해? 나휘 소리 나잖아 아 그게 여기서 나는거야? 응아 음. 지금 이거? 응 음. 그래, 팽팽하게 하면 합사해서 피아노 소리 나 바람 오. 바람 불면 아 라면 먹고 싶다 밖에서 허허 불면서 여기서? 펜션이 저인데 그렇지 자 펜션에서 펜션에서 1 0 m 떨어져서 낚시하고 있어요 자입질 오죠? 입질 오죠? 걸린거 아니야? 있습니다. 살짝 묵직한게 얼굴 좀 보자 뭔지 붕장어 아니야? 안하고 멀리 누나갔다 자 옆에 있는 속도 <웃음> 오징어라서 금방 떨어지진 않을텐데 아, 붕장어면 적을겁니다 뭐가 달려있어요 달려있기는 집 사람이 여복이 없었네. 아 진짜 <웃음> 망둥어네요 망둥. 어 자식이. <웃음> 겨울에는 어지 가나 망둥인가 봐요. 바늘 오 그래도 좀 바늘 빼긴 좋네. 벌려 임마. 짜자. 잡았으니까 일단은 겨울이니까. 팁. 집사람이 뭐래도 잡으면 끓여 먹자 그랬는데. 잡긴 잡았네요. 에이, 망둥어 아니야. 거제까지 와서 망둥어냐. 하긴 겨울에 뭐가 있겠습니까? 수건 좀 줘. 망둥어 잡았어. 망둥어 잡았대. 방생해 버려 말려서 구워먹어볼까 어우 좋지 접기는 아쉽고 정체 확인했으니까 힘 빼면서 멀리 칠 필요 없고 재미죠 재미 망둥어입니다 서해권 망둥어랑 똑같이 생겼네 생명체가 있긴 있네요 망둥어는 서해에서 잘 잡히는데 살짝 못하네 바람이 안불더니 또 오네 뭐야 던지자맞자이 피로네 던지 눈줄 늘어진 것만 어차피 하면? 굳이 뭐영느방향으로치도 어, 어, 여기저기 다 있겠죠 왕구멍 힘차게 입질하네 제비가 길고 바늘이 목줄을 짧게 해서 중간쯤에 한 7,80cm 뛴다고 해도 멀리 던지면 던질수록 밑으로 많이 깔리죠 바닥에 거의 있게 수직으로 들었을때 내가 이만큼이나 뗐는데 자 옵니다 야 이번에 좀큰 망동어 아 던지면 나오는 망동어 몸부림을 좀 치는데? 공장 아니야? 아, 진짜. 아, 나 짱나. 아, 나 진짜. 너볼까 아, 진짜 이거. 애장어입니다, 애장어. 밤에 뭘 바라겠어요. 아, 이건 방생각인데. 반을 못 뺐는데, 나 이거. 보습이랑 좀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포셉이랑 찍겨줘 뭐 안하고 좀만한거 <웃음> 아빠 무서워하네 그아 짱나 어쩐지 조금 무겁더라 어. 아 잔뜩 껴 있고 나와있어 무서워 죽겠네 에이 짜식. 있어라, 야. 말할 때. 야. 야, 있어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또또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얘는 무는게 기본이야. 야, 야. 어? 알았어. 여기 안 좋았어. 간다. 어우, 무서워 씨. 아, 나나 진짜 싫어. 망둥어는 죽은 것 같다. 망둥어. 어, 너 여기 있어. 어, 쟤는 막 물으려고 그래. 응. 심하게 물으려고 그래, 쟤는. 나 저거 볼 때마다 진짜 무서워. 그래, 좀 나가거든, 던지면? 아니야. 너무 멀리 던지면 망둥어 있더라고. 아, 짱나. 이 사람 반낚시그 대상어종이 완 어? 맘대로 선별이 되나? 다가저거나 보리로 했나여요 안하고 뭐 던지자마자 막입질이 후두들고 와 뜯겼을까? 한데는 철수를 하고 한데는 아니요 입질은 왔는데 참질 한번 했다가 다시 났어 그냥 어 알았어 자 집사람이 그만합니다 어, 목줄 터졌네 자 저기 이거 참. 여기 거제도인데 언제 와봐또 여기 <웃음> 알았어 금방 들어갈게 <웃음> 매번 보러 가기만 해 이정도 추위는 괜찮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짬낚한지 한시간 반? 그정도밖에안된것 같은데 자 얘는 프라임캐스터였는데 탄성 자체는 이게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결착해놓은 크로스캐스트 k s 에 밑줄을 영성하게 가왔나봐요. 이게 지금 전체 스프에서 이게 돌아갑니다. 이거 처리된 거 빼죠. 어. 자 한대 철수하고 한대 좀 기다려봤는데 아까 입질 오다가 그냥 많네요. 와 바람이 조금 뭐 터진 정도는 아니고 바람이 좀더 세지기 시작하는데 적어야 되겠습니다 건물도 나오고 잠깐 너무 아쉬워서 좀 손맛 좀 보려고 했더니 망둥 한 마리 애장어 한 마리 이렇게 나오네요 펜션 앞이라 자잘한 손맛 던지면 나오는 뭐 그런 손맛 보시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낮에 보면 거제대학교 지도상 거제대학교 바로 밑에 보시면 노란색 크레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여기 펜션 사장님께서도 거기를 추천해 주시는데 설성하고 자야 되겠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